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히 구분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1. 연인들이 할 법한 데이트 시도하기 놀이공원, 교회 드라이브 등을 단둘이서 가는 걸 시도해봅시다. 보통 ISTJ에게 놀이공원 데이트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.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단둘이서 갔다 온다면 그건 엄청난 호감신호입니다. 놀이공원이 어려울 것 같다면 주말에 잔잔한 드라이브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 ISTJ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목표입니다. 2. 정말 답답하다면 돌집고 날리기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. 만약 여기서 현재 상황에 대해 규정한다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솔직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게 오히려 답답한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. o n 도시 d 하주시야사 h u n g h e d u c k e y e Ang San t o e ISTJ i e ISTJ e A n d f i t c